아 오늘 되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아못 가게 됐습니다. 내일이 더큰 행사여가지고 내일 마무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와. 감사. 마이 감사와. 네. 음, 그러면중따디내마 그럼... <웃음> <웃음> 네. 더 네. 컴. 네. 어, 그래 그럼 내일 봐요. 우리 드디어 타이거, 타이거 맥주 행사를 가는 거예요. 응. 어, 큰 행사를 베트남에서 하게 됩니다.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, 예.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이 출몰을 합니다. 하, 준비됐지? 사무라이. 음, 선로야. em chép sai. Hả? hả? hả? em qua núi g b ố n g b i ể nằm n cây g ư ớ c em nói sảo á. hả? à em hôm nay ăn chả g a n g miền có tèo? à không? mì tôm đen hả? Ừ. Ừ. bình thường. không. không. bình thường. bình thường. Ừ, bình thường bình thường <cười> 그래도 우리 하 오늘 블랙으로 싹 맞췄습니다. 오우 섹시해요. 요요요요요요 요, 요, 요, 요, 요.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어, 블랙으로 싹 맞췄고요. 화장도 아주 잘 먹었어요. 따꿍! 애홈 나에 없어 안경이 없어. 뭐? 어 어디 어려워? 엄연? 엄연? 나게 엄마 엄연하다. 엄마 엄 간지야. 여야 여야. 몰라요안 돼. 컴득. 컴득. 성 오빠 알돼 체크. 아, 이제 요물입니다. 여기. 좀좀 친해졌다고 이제 요물이 점점 요물이에요. 그래 오빠 오빠도 어디 갔어? 아, 어디 갔어? 어다. 어다. 어안 놀잖. 놀이잖. nhưng mà I'm l 타 u g 안 i n g time. I'm taking time. I'm l a u g 이제 n g time. l 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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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무대를 어떻게 다 만들었지? 못갈것 같은데? 사람 너무 많아. 여기서 구경하고 있어. 와 지금 여기 공짜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돈 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공짜로.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와 이게 저희도 V I P 적인데 저 앞쪽으로 가지 못하네요. 사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아, 됩니다. 아 이거 비아타이거가 손흥민 선수의 후원사이기도 합니다. 한편 아 우리 하는요 오늘 안경도 안 가져왔는데 되는 거 없고 안 보여요. 是广 제가 곧곧곧곧 s 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곧 아, 미던데어 있고, 어, 란제리. 거 컴. 아, 컴차, 컴 집에 갑시다. 이벤냐 이베냐! 신났네, 아주 그냥. 그렇죠? 신났어. 신났어. 아까 전에 실수를 조금 했어요. 아, 내가 버려줄게요. 그럼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좀 오래 놀고 싶은데 너무 스탠딩을 오래 하고 너무 덥고 해서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일단 오늘은 그냥 잠깐 만만 보고 다음에 또 좋은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